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유하 오늘 오랜만에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 주제는 바로 김치볶음밥 만들기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식단 레시피를 공유해주고 계시는 바이안님께서 책을 한권 내셨습니다 바이안의 심플 키토테이블 책 안에 있는 레시피 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하나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바이안님의 심플 키토테이블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레시피 들이 되어있어요. QR코드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 QR코드를 찍게 되면 바이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. 어,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오늘 저녁 저와 함께 맛있는 음식 해먹으러 가실까요? 넌넌 먹읍시다 여러분들도 진행 중인가요? 네네 그럼요 이 레시피는 바이아님 레시피 바이아님 <웃음> 그러면 맛이 있어야 할텐데 나 바이아님께 굉장히 죄송한 레시피라고 보시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우선 향, 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드시는데 음. 냄새는 음, 굉장히 좋았고 맛있다 <웃음> 아니 연기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먹은 돼지김치찌개에 있던 돼지를 건져서 볶음맛이 난다 <웃음> 진짜 김치볶음밥. 나 그래? 너무 오랜만에 먹었구나. 음. 아 옛날에 김치볶음밥 맛집 이런 데서 사 먹는 오. 그런 느낌이다. 어, 맞아 그래. 분식집 음. 베스트셀러 김치볶음밥 있잖아. 요 음. 약간 자극적이고 오. 조금 더 달고 시판의 음, 음, 음. 맛이 나는데. 시판의 음, 맛이 진짜? 뭐, 뭐에서 나오는 거지? 좀 스모키한 향도 나는데. 근데 어머니 김치가 맛있어서 이 맛이 나는거 아니야? 이거 종각지 김치. 아 그래? 이 <웃음> 종. 그 좀... 그래도 더 시판에 아 그래도 시판에 아, 느낌이 난다야 느낌 맞네 아 진짜 어머니거일거라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게편미곤약밥 자체가 아. 엄청 질어 아 음. 음. 그래 수분이 많아야 되나 보다 그 시판곤약밥으로 하면 안될거 같아 약불에다가 좀 볶아주던가 근데 뭐 삼겹살과 음. 김치와 곤약밥에만나면 맛이 없을 수 없긴 하잖그렇지 맞는데 요리 실력 좀끊는만 <웃음> 영상 보면 <웃음> 개빵이야 <웃음> 고기 볶다가 파안 썰어 나가지고 파 썰고 <웃음> 김치 안 썰어 나서 김치 썰고 개판이 개판. 도짜렐라 치즈 하는 것도 바이올린 불러시. 여기는 말도 안 되게 예쁘게 올라갔거든. 이거는 약간 쉽 달만 껌까지 올라가 있어서 <웃음> 이렇게 돼 있어. 오 와우. 좀못자는데 <웃음> 어. <웃음> 위에 계란 노른자만 또 얹으신 거야. 와 대박이다. 아 그리고 여기서 신김치가 아니면 에사비를 넣으라고 하더라고. 아그치 아, 완전 팁이다. 에사비에 그 강한 향도 없고 그냥 신김치 그니까. 같아. 그냥 집에 가서 김치볶음도 하는 그 맛이 절대 안 나. 설탕 맛이야. 여기서 에스리톨러라고나알러서 알루스 넣니까그 달달해지는게 음바이안님께서 저희 로우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나온 심플 키토 테이블 다섯 권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해당 책을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함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저 로우는 요리를 하다 말고 몇 번이나 재료를 손질하러 갈까요? 아 너무 부끄럽다 이런 질문 <웃음> 요리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주시고 바이안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키토식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신 책 심플 키토 테이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